그 자리에 전광훈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동안 손해보면서 5 0 0억합의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알바 무슨 뭐 협박해서 돈을 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체 대표자 전광훈 목사 당신들 보기는 우 보여? 기자회견 직후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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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장비까지 뺏으려고 야. 했습니다. 주사파 세력들 지금 이거 보고 있나? 야이 자식아 이거 보고 있나? 좋은 말할때 빨리 꺼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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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을 둘러싸고 지난 2년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재개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이른바 장위 뉴타운. 특히 장위 1 9구역은 지하철역에 가깝고 땅이 평탄해 사업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2005년도에 일명 3차 뉴타운 사업지로 갖다 선정이 된 곳인데요. 통상적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다라고 하면 빠르면 8년에서 10년 정도면 입주를 해요. 입주를 앞두고 있던가 입주를 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아직도 이주하다가 멈춰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멈춰있는. 일반 분양까지 완료한 일부 다른 구역에 비해 장위 1 9구역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이유. 바로 사랑제일교회 때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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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죽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냐 이 격찰들아! 너희들 빨갱기야 <목소리> 교인들은 집행인력을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법원 집행을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건 주민과 조합원이었습니다. 박사가 주민들의 돈을 사기쳤다. 5 0 0을 뺏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조중동까지도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조중동 달더라 이개자식들아뭔 이 알박이야 이 자식들아.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우리는 교회측에 전광훈 목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전 목사가 제작진과의 만남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사셨어요? 네네. 전 목사가 방송사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승만 알아요? 아, 좀, 좀, 좀, 좀, 네. 아니 이승만 기억 <웃음> 아, 아, 아. 몰라요. 네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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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라는 거를 또 어떻게 지냈다 다르잖아요. 마감을 어떤 식으로 할지. 진짜 우리는 성전을 짓겠다고 라 하면 뭐 350억이 뭐예요. 뭐 천억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죠. 뭐 제가 뭐 확답하기는 무섭지만. <웃음> 이제 내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춘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다시 협상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협상. <웃음> 협상해 봤자 560억 절대는 1원도 양보 안 한다네요. <웃음> 협상보다 저항을 부추긴 결과 교인들 중 일부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인도 집행 노무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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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500억 원 외에도 감정가 150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무치가 얼마 엄청 좋아요. 400억을 껴야 돼요. 그런 땅을. 400억을. 400억에다가 플러스 500억은 900억 아니에요. 요시상 음, 머리로는 이 계산이 안 나와. 그렇게 하나님 역사라는 것을 받아 붙여요. 하나님 역사. 음. 지금 이 문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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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만 고생하자고 내가 다 밤도 모여주고 싶어 진짜라. 거지같이 살고 앉아있어. 그래야 봐봐요. 아, 요즘에는 더 그게 이제 막울고이 터지니까 막 눈이 다안 보여. 속 이상해.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정말 울고 싶어. 60대 시작해서 80이 넘었는데 집은 들어가지던 동안 남의 집으로 전전하는데 눈물하냐? 통곡하고 싶어. 합의 이후 전 목사는 보상금을 교회 건축이 아닌 애국운동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확정이 됐고 근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전 성도들 건축업을 하려고 그러거든 아니 500억 남았다는데 목사님 건축금을왜 필요하냐고 of 그거는 그거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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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희 좋은 자리 주세요. 지금 몇달째석사고있어 아니 몇시오셔야 이렇게 자리는 거예요. 세. 아, 시. 오셨어요? 시 반. 부산에서 오신 분도 어. 있고 그래요. 얘는 제주도에요제주도도고전광훈 아, 제주도 네. 목사를 향한 교인들의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목사님 때저에 사는 거같 목사님 우리 참이된다남삼년 있으면 3년, 3년. 3년, 3년 안에. 목사님이 하신 거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이루어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부쩍 늘어난 것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시위를 주도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보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타내간다. 이른바 애국보수의 시위에 나갔다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이가 상당수였습니다. 시 강씨 역시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다고 합니다. 어 제가 달인가달 정도 같은데, 명 정도 받았죠. 대구에서는 한명 받았고 서울에서 한명 정도 받은 같아요. 전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천막 시위를 할때 그녀도 약 4개월 동안 함께 노숙했습니다. 그랬던 강 씨가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웃기는 게처음 기독청 는다고막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막돈 그리고 그 다음에 교민청 는데또돈 내야 된다고 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유통 자유 기독 자통일당 그거 한다고 또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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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시는 분은 그쪽에 정광훈 목사 쪽에 가스라이팅 대가 천만 하신 분 있고, 이러 어, 하신 분도 있고, 저기 머리도 안 갖고 하는데 아끼 갖고 아끼 갖고 냈다더라고요. 계속 사람을 선동하면서 돈못 떼가는 거예요. 애들 때마다 돈못 떼가고. 이 시위에 가돈못 떼가네 싶어가 내가 안 갔지요, 그때부터. 특히 정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헌금은 세계기독청 건축 헌금입니다. 세계. 기독대한민으로 유치하기 바 세계 기독청 설립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동의했습니다. 자. 세계 기독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전광훈 목사가 꿈꾸는 세계 기독청의 비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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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목사는 기독청 건축 기금은 거의 마련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모금된 돈이 천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기독당, 즉 기독청 끝났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모금돼서 온 돈이 2조가 넘어요. 2조.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기독청 부지 역시 이미 기증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인천에 인천에 그유정복 시장이 새로 됐는데 어, 우리 편이 됐는데 그쪽에서 in 연락이 in 왔어요. They caught us. 저 영정도의 땅 100만 평을 줄 테니까. 대 <웃음> 100만 평줄 테니까 기독 정치라고 지라고. 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또삐지게 생겼다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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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목사는 우리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도 지금 인천의 유정복 그다음에 또 형상북도 이철우 그다음에 충주시장이 경쟁 붙었어요. 다른 지역도 제가 한번 물어봤기 봐 때문에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땅도 없다. 아니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지. 지금 네. 서로요. 네. 서로 그 사람들이 언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막적으로는요 서로서하고 달라고 난리요. 도울 는 저기 저 어디야? 상암 동그저 쓰레기 산 있죠. 난지도. 그걸 공짜로 줄 테니까 그거 다내고 거기다 어라전 목사는 앞서 세계 기독청 건축을 위한 재정은 이미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청 사업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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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이 니꺼냐 네 <웃음> 이동욱 회장은 전 목사 가까이 있었던 시간 동안 그의 씀씀이를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광호는 대부분의 돈을 현금 거래를 합니다. 현금을 줘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천만 원, 오천만 원, 1억 다 캐시로 줘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몇번 받은 사람은 약점이 잡힌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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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재정과 비영리법인 등 관련 회계 업무를 30년 넘게 해온 최오윤 회계사. 그는 사랑제일교회 정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당의 결정 따라 당의자에 위임했다는 얘기는 재정의 집행에 대해서 당의장이 하나하나 다 한다는 얘기가 돼요. 두 번째는 그 집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어, 저는 태어나서 어, 천부는 문구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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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게 되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 장로에게 연락했습니다. 업사님들, 음, 장로님들 앞으로 다가 직접 가 사람 명의를 다 사줬다고. 아근데 그래도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1억, 어쨌든 어, 교회 돈이 들어와서 그분이 사신 거니까. 그거 증여세를 왜 내? 그 증여세를 누가 왜 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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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우리와 정식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도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이기를 간다고 말해도 안 믿고 난리 예요 정말 참 나. MBC가 다시 한번만 날 조지면 내가 가만 안 하더니 그래서 MBC 가서 내 분을 다 질렀거든요. 지금 시들안 가는 말이야. 그렇지.